부처님 이제 그 아난존자의 어 지식을 여기서 지금 이제 테스트 한 거죠. 실력을 지금 타락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냐 대답합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에락은 제가 부처님의 삼십 이상을 보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낸 것이 에락이지요. 에락은 저 눈과 마음과 눈을 쓴 거라 말이요.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했다는 그 말이죠. 눈으로 빨하마서 부처님의 거룩한 수승한 원양을 보고 눈으로 봤다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마음으로 판단을 했죠. 마음에 내락을 냈을 때 그걸 좋아했다 말이죠. 좋아한 것이 내락이요 그러므로 제가 발심하여 생사를 버리기를 원했나이다. 그래서 제가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어서 생사 해탈을 하려고 부처님을 따라 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이 틀린 것 없는 것 같죠. 그 사제 간의 대화가 진지합니다, 굉장히. 부처님이 안한에게 이르사대, 내가 지금 말한 바와 같아서 참으로 예락한 바가, 부처님은30 이상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예락하는 바는 마음과 눈을 인한 것이로다. 내네 말대로 틀림없이 네가 눈으로 보아서 마음으로 좋아한 것이 나왔으니까 그건 틀림 없겠구나, 말이지. 만약에 마음과 눈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마음과 눈이 어디가 있는 그 있는 자리를 모르게 된다면, 직지는 알직자 알지 못하면, 곧 등이 진로를 항복받지 못하리라. 진로란 말은 번외 아니요 아까 생사윤회 가는 거, 생사윤회가 바로 진로라요, 아까. 저우에서 망상을 썼기 때문이다 일체중생이 생사가 계속되는 것은 상주진심의 성경명체를 모르고 망상을 썼기 때문이니 이 망상은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윤회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진로죠 그것이 망상 자체가 진로입니다 번호란 말과 같아요 비유컨된 나라의 임금이 적에게 침략당한 바 되어서 유적이 인자 나라에 침략을 할 경우에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군대를 바라여 군사를 발동해가서 토재하며 토벌해서 제거를 한다면 토적을 제거할 적에 이 군대는, 이 군대는 왕이 통솔한 군대 군대죠 발병한 그런 군대가 종일로의 적의 수재를 알아야 할 것이 적이 있는 수구를 알아야 적을 처부수죠 적이 있는 곳을 모르고는 토벌할 수가 없잖아요. 적이 부산까지 있는데 대구다 대구나 대전 가서 쳐봐야 소용 없잖아요. 로하여금 유전케 한 것은 마음과 눈이 허물이 됩니다. 너란 말은 안아이죠안한 너를 생사윤회를 하게끔 만든 그 존재는 바로 너 마음과 눈이 탈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눈은 허물이다말이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속아요. 눈까지 허물이 생긴 줄로 알거든 눈은 괜히 사잡아 들어갔지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눈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오직 너의 마음과 밑, 눈이 더블 렸자는 밑여자요 지금 어디에 있는 바냐 지금 어디에 있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거죠 부처님이 묻는 목적은 눈을 묻는 게 아니요. 마음과 눈을 처음에 안하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눈을 둘다다 다 병합해서 말씀을 했을 뿐이지 여기 밑에를 본다면 마음을 따지고 묻는 거지 눈이야 뭐 얼굴에 박혀 있으니까 그건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사실은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눈까지 따라 온 거지요 옛날은 그저 양반 집에 주수가 치집가면 은그 여종까지도 몸종도 따라가지요 여종도 거기 가서 치집가는 데 가서 따라가서 같이 치집가요 그런 식으로 눈이 마음하고 같이 그냥 따라갈 뿐이지 실제는 눈에 대한 것을 따지고 묻는 것은 아니죠 아나님 부처님께 여쭈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일체 세간어 열 가지 이생들이 이생이란 말은 가지각색으로 달리 살아가는 중생들이요 열 가지 중생들이 함께 식심을 가지고서 오만에 있단 말이요 식심이라서는 아는 그 마음, 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서부터 이제 일곱 번 마음에 대한 처부수는 것이 칠처징심이라고 했죠, 옛날은. 칠처징심이 여서부터 시작됩니다. 열 가지 그 이생이라고 한 것은 저 밑에 1이유생이 나오는데 십이유생 가운데 무색을 무색하고 무상을 제외한 거죠. 영감경 주에 나왔을 건데 저 책에는 저 저런 책에는 문어신님 번역 책에는 나와 있어요. 네. 금강계에는 구루중생이 나오죠. 아홉 종류. 처음에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알록가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무색, 무색, 유상, 상 비우, 상 비무상 맞 는가？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대 기 네. 뭐가 빠졌어요, 이제? 약, 단생, 태생, 습생, 화생유생 무색, 유상, 무상, 또 비유상, 비무상. 둘이 더 있는데 뭐가 빠졌죠?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예? 예? 네, 예? 뭐약 난생, 태생, 섭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또 뭐가 더 있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예? <웃음> 그런 것이 복잡하네. 비, 비유색하고. 이생하고 이렇게 하면 열둘인데 능감경 잠이에가면다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둘을 빼가지고 칩생이라고열 가지 이생이라고 한 겁니다. 무색을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 또, 어 무색은 몸이 없기 때문에, 또 무상을 제외하고, 이거 둘을 빼면은 열 가지 이생이라요. 저까지 다 하면은 이 이걸 다 하면은 칩이 유생이라고 합니다. 1 2 가지 종류로 태어나는 치비유생 이두 가지를 뺀다 말이야 무색과 무상 그것은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도 없고 몸도 없는 것은 제외를 했다 그 말이오 세존이시여 일체 세상에 세간어 열 가지 그 중생들이 달리 나는 이생들이 함께 아르마리 마음을 가지고 어, 몸 안에 있다 말이죠. 인나니 비록 열애의 청년 환을 볼지라도 부처님 눈이 푸른 연꽃 같은 눈이래요. 인도 사람들은 퍼렇지요 눈이 좀 세상 사람도 퍼렇고. 또한 부처님 얼굴에 있으며 부처님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고 또 자기 눈은 자기 얼굴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부근 사진을 보아도 다만 나의 얼굴에 있으니 부근 사진은 내나 눈이라요. 부근 사진, 부근 사진을 보아도 다만 어제 얼굴에 있으니 그러니까 아나 노 눈은 아나 는 얼굴에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눈에 대한 답이고 이와 같은 식심은 이와 같이 아는. 마음은 참으로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마음은 여기서 이제 어, 부근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었구만요. 부근사진. 구근산이 는 어, 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의근이 있고, 부진근이 있어요. 부진근을 또 이렇게도 씁니다. 부진 것. 붙잡을 붙잡을 쓰기도 해요. 부진 것. 여기서 사지는 책향 미초교. 근이라고 그나선 눈도 근이고 귀도 근이고 다 근이 육근이죠. 근이란 말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병든 사람 종기에 근 베기듯이 근이 맺겠죠. 그래서 근에 대해서는 비유로 한 거죠. 나무 뿌리와 같아서 발생하는 작용도 하고 또 자라는 작용도 하는 발생과 증장, 은 그런 의미가 있, 있죠, 두 가지. 그는 발생과 또는 증장을 해요. 거기서 자꾸 증가를 해서 자, 자라요. 그런 의미에서 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눈이나 귀나 그런 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의근과 부진근. 성의근이라고 한 것은, 어, 잘못 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치신경, 정신경 같은 거라서 성이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천안통으로나 볼까 말까 예요 성의근은 어, 물체인 것 같으면서 물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정신개통하고 어, 부직불리한 관계요 이제 부진근은 물체라요. 부진근 눈에 대해서 부진근 하면 눈 동글동글한 포도알만한 것이 그게 부진근입니다. 눈은 동글동글한 포도알만한 게 있는데, 그 속에 볼수 있는 그 치력, 치력을 주관하는 그것을 이제 이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진근을 이렇게도 씁니다. 진을 붙잡는다고, 부진이라고 할 때는 뜬진이라고할 때는 그것이 무상한 존재라고 해서 허망하게 생겼다가 허망하게 없어지는 영원성이 없는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진이라고 한 거죠. 그런 부진은 바로 물체요. 물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부진이라요. 그러니까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진근이죠. 여기서 부근지라고 부근, 부근이라는 말은 바로 부진근을 말하는 말이죠 사진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색향미초 빛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촉감이나 물체가 있으면 네 가지가 다 있잖아요 육진 가운데 색향미촉을 사진이라고 해요. 성진이 빠졌고 법진이 빠졌죠? 성진하고 법진만 제외하고 성진은 사실상, 어, 물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요. 좀 눈으로는 볼수 없는 거니까 또 손으로도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성진을 빼고 이런 것들은 다 물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을 할 때는 색향미촉인데 그런 어, 네 가지 사진 부근진을 본다 해도 그냥 눈을 본다 해도 그 뜻이요. 여기서 부근사진은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물으신 눈을 지금 말한 겁니다. 부처님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고 또제 눈은 제 얼굴에 있습니다. 그 말이요. 부근사진이 아나는 눈이라요. 붕분 사진. 아나는 제 눈을 보아도 다만 제 얼굴에 있으니 이와 같은 아르마리 마음은 참으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몸 안에 있다고 말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마음이 몸 안에 있으면은 수술하는 의사가 해부 해버리면 마음 푹 나와버리겠네. 해부해서 마음을 가지고 가겠네. 어? 그가 참 묘한 거죠 마음은 몸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몸 안에 몸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참 묘한 자리. 그 마음 자리를 알아내면은 견성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 자리는. 그냥 요즘에 물질 또는 과학자들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가지고 거기서 신경 같은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인식이 대뇌 손해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제 현상이고 구성한 인연, 인연의 평질의 현상이고 물체가 생겨가지고, 물체 속에서, 어, 작용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근본 그 본성에 파고들면은 꼭 그것만도 아니라요. 그건 응음경을 보시 앉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응음경에서 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요. 성리학을 최고로 잘 연구해서 성리학에 밝아야 그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그 것이 소재가 어딘지 그만합시다.